안녕하세요 한주작입니다. 오늘 찍을 영상은 한주 드리블 루틴입니다. 이 컨텐츠는 매주 다른 드리블 루틴을 소개하고 같이 연습하는 영상입니다. 모든 드리블은 30번 기준이며 세트는 시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두번째 주 시작해볼까요? 모두 연습하셔서 다음주 3주차 드리블팀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!